어떻게 살았냐지를 여기까지 는데 아, 진짜 가인씨한테 여기 나오고 싶다고 했어요? 사실 누나도 보고 싶어서 좀 문자를 드린 것도 있지만 네. 저는 이제 송창희 선생님하고 함춘 선생님 꼭 실제로 뵙고 싶었었어요. 그래서 아오. 진짜 제일 부러웠던 게 네. 함수 선생님 이 기타에 맞춰서 누나가 노래 부르시더라고요. 아. 그렇죠. 정말 함수 선생님 이 기타에 맞춰서 노래 부르고 싶은 가수들이 무진장 많아요. 전화지 네. 내가 갈게요. 네. 연락하면 불안하지. <웃음> 따로 한번 누나한테 <웃음> 선생님하고 함수 선생님 한번 꼭 한번 뵈면 안 될까? 근데 그러니까. 그러면 그러면 누나가 차라리 잘 됐다 음. 그러면 자기는 <웃음> 한번 와줄 수 나와. 있겠냐 와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음. 제가 오늘 왔습니다 송창희 쌤의 찐 음. 팬은 네. 맞습니까? 왜냐면 시대가 <웃음> 이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근데 선생님 곡을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불렀었고 또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. 제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음악에 대해서 도 영향도 많이 아. 끼쳐주신 아. 선생님이십니다 아. 뭐 어떤 인증이든지 오늘 선생님 진짜 찐팬이라는 거를 제가 오늘 노래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주 그, 내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가수예요 요새. 아, 아, 네. 아 진짜? 어. 노래에 대해서 집중력만 놓지 않으면 음. 결국은 최고의 가수가 될 것이다. 우와. 음. 어? 음. 선생님 그거 한 4주 전에 송관 씨한테 했던 <웃음> 얘기랑 아, 큰큰 여자 얘기고. <웃음> 아예 아, 어? 뭐, 송참 씨 선생님이 픽한 해고에가서두 분이 지금 오늘 사실 지금 투둥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이 같이 방송한 적이 있나요? 오늘이 처음이에요. 오늘 처음이에요 허! 그래서 언젠가 호중아 우리 누나랑 같이 방송하자 이랬는데 아 오늘 야인전에서 같이 만나게 돼가지고 예. 그것도 노래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의미가 난다는 아, 것 같아요 오늘 네. 처음으로 두 분의 곡시나 네. 듀엣송도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<웃음> 개인적으로 칠갑산이라는 곡 나뭐꼭 한번 칠갑산 아 이거 엄청 어려운 노랜데 네, 네. 연습 뭐 노래 같이 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음... 오늘 뭐 리허설도 없이 지금 처음 하는 거라 이방송의 그 특징, 특징이 연습 안 하고 날것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네. 딱 스타트해서 가요 악인전은 아. 무조건 즉흥입니다 네. 이거 뭐 맞추고 이런 것도 아, 없어요? 안맞아요 그냥 진짜 바로 가는 네. 거예요. 네.